1 2 시쯤 왔는데 저희가 4 0분 기다렸어요. 사람이 많아서 들어갔어 보죠. 네, 여기는 짜장면이 녹색이에요. 네. 면이 네. 네. 네. 그 차돌, 진짜 뭔가 짬뽕인데 먹어도 하겠습니다. 네. 그짜 제가 시킨 차돌 짬뽕인데 면이 녹색이에요. 네. 그리고 어꽤 괜찮은 건더기도 많아요. 네. 먹을만한 해산물을 했는데 네. 그리고 짜장면도 한번 먹어보고 네. 맛을 보겠습니다. 이제 짜장면을 한번 시식해 보겠습니다. 자주 올 수가 없어서 여기 탕수육도 유명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맛을 보겠습니다. 아 짜장이랑 짬뽕 훌륭했습니다 이번에 탕수육 맛 어떠세요? 음... 부드럽고 맛있어요? 음. 아... 탕수육이랑 짜장면이랑 짬뽕 먹었는데 아... 저 중국집 와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차이나운 오시면 여기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